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사업성과 수익성 높은 상가주택을 짓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상가주택, 근생빌딩, 다가구주택 등을 짓거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선결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건축을 하는 목적, 건축자금 확보, 건축법 등 기술적인 문제, 전문가들의 기술과 신뢰성 등 건축이나 이런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조건은 각자의 사정과 생각에 따라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것 등도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선결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사업성과 경제성 등 수익성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금과 리스크를 안고 상가주택 등의 건축과 투자를 하는 거창한 사업에서 그러한 노력이나 리스크에 상당하는 수익이나 이윤, 즉 사업성과 경제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누가 이런 대사에 도전하려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에 따라서는 당장의 수익이나 눈에 보이는 이익이 없더라도 새로운 사업 모델을 위해 또는 부동산적인 장래성 등을 바라보고 이런 거창한 사업에 뛰어드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선 당장 노력이나 투자 대비 사업성과 경제성이 탁월하다고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오늘은 얼마 전 어느 건축주와 이와 같은 문제로 설계와 건축 상담을 한 사례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일반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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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사업성과 경제성 면에서 가장 뒤떨어진 건물 중의 하나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바르살루나에 있는 파밀리아 성당이 아닐까 합니다 이 건물은 처음부터 공사비가 얼마나 드는지도 모른 채 공사가 시작되었고 모두가 다 알다시피 100년 동안이나 공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언제 완성될지도 모르는 채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사업성은 그만두고도 경제성이 떨어지는 공사기간 등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종교적인 목적으로 짓는 건물이라지만 현대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즉 과거 중세시대나 궁전, 성당, 사찰 등과 같이 정치나 종교적인 목적으로 건축을 하거나 또는 기념관이나 박물관 등 기념비적인 건물 등에 비해서 현대 건축에 있어서는 사업성과 경제성은 건축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선결되어야할 요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에는 아무리 정치나 종교적인 목적이라도 또 아무리 아름답고 작품성이 뛰어난다 해도 건축이란 미술이나 음악 등의 예술과는 달리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는 일이므로 사업성도 있어야 하고 경제적인 비용으로 하루속히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도록 경제적인 속도로 건축을 완성해야 하는 것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중요시되고 선결되어야 할 요소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확실한 시장 분석과 대지 분석에 관한 것으로 저는 본 채널에서 여러 영상으로 기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수없이 강조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든지 건축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주요한 내과정을 네 거치게 되는데 즉 기획, 설계, 시공, 사후관리로 사람들은 건축을 한다면 주로는 설계나 시공을 염두에 두는 경향이 있지만 이보다도 더 중요하고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어떤 건물을 어떤 규모로 무슨 목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건축할 것인지를 정하는 이 기획이 다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으로 사실 이 기획이 잘 되었다면 설계는 다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시장 분석과 대지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즉 보유하고 있는 땅이나 새로의 건축을 하기 위해 땅을 물색할 때그대지에 어떤 건물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를 위해서는 시장 분석과 그대지를잘 분석을 해야 하는데 이는 부동산적인 관점과 함께 건축관련법과 규정을 잘 파악하고 분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건물의 사업성과 경제성 더 나아가서는 그 건축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으로 예를 들자면 아파트나 대단히 상가건물 등과 같은 규모가 큰 분양사업에 있어서 과연 그 지역에는 어떤 평형의 아파트를 어떤 규모로 건축하느냐를 판단하기 위한 시장 분석은 사업성은 말할 것도 없고 사업의 성패까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가주택은 비단 그런 대규모 사업뿐만 아니라 상가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을 짓는 소규모 건축사업에 있어서도 당연히 소홀히 할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건축적인 관점도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업성이나 경제성 그리고 사업의 성패가 달린 시장 분석은 사실 부동산적인 관점이라고 본다면 대지 분석 등을 포함한 건축적인 관점 또한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즉 시장 분석 등 부동산적인 관점에서 결정된 건물의 종류나 규모가 건축관련법이나 규정 그리고 대지 조건에 합당하느냐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장 분석에서 유망한 건물과 규모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건물이 가능한 대지 조건을 가져야 하기 때문인데 그러려면 우선은 해당 대지가 도시계획법적으로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건축 가능한 건물의 종류를 판단해야 하고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러한 건물의 종류와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 건축 가능한 규모가 정해진다면 또 해당 지역의 주차장 조례에 맞도록 주차 대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지의 입지 조건과 도로, 주변 환경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어프로치를 잘 고려한 건물의 배치와 함께 일조권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용적률에서 허용하는 최적의 평면 계획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대지에 어떤 건물 예를 들자면 임대용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 가운데 어떠한 건물이 건축 가능한 것인지 또한 시장 분석으로 어떤 규모나 평형이 가장 임대성이나 수익성 면에서 좋은지에 따라 건물의 규모와 세대수가 결정되고 그에 따른 주차대수 확보가 가능한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위에서 설명한 내용과 대지안의 공지조항 등을 고려할 때 과연 어떤 종류의 건물이 대지활용면에서 가장 유리하고 또 최대한 건축이 가능해서 가장 수익성이 좋을 것인지 파악하고 이에 따른 어프로치와 배치 및 평면계획 그리고 외관설계 등을 잘 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적인 관점이 사업성과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다양한 설계안과 사업성, 경제성에 관한 것으로 이상과 같은 건축 관점은 대지에 따라서는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구상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어떤 대지는 이미 그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나 규모 등까지 규정된 대지도 많은데, 예를 들자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지침에서 이와 같이 해당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뿐만 아니라, 건폐율, 용적률, 층수, 심지어는 주택인 경우에는 가구수까지 한정해 놓은 대지도 있습니다. 이는 대체로 광교, 동탄, 고덕지구 등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는 대부분 이렇게 대지의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는데 이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일반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종류나 규모, 세대수 등을 도시계획법 건축법, 해당 지하체의 건축 및 주차장 조례, 그리고 행정지침 등에 따라 산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로 수익성 있는 건축물을 설계해서 사업성과 경제성을 높이도록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건물의 종류에 따라 대지안의 공기조항이나일조권 발코니 확장 여부도 결정이 되고 가구수, 가구 면적 등에 따라 주차대수 산정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이와 같은 건축관련법이나 규정 등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전문성과 세분화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한 것으로 이것이 바로 그동안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값비싼 대지와 건물의 가치를 좌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건축주의 의도와 사업성, 경제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성과 경제성도 건축주의 의도와 생각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누구라도 당연히 수익성과 사업성 좋은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기는 하겠지만 그동안 만나본 여러 건축주들 가운데는 지금 당장은 다소 사업성이 떨어지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임대 수익을 기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즉 지역에 따라서는 당분간은 독신자나 회사 기숙사 같은 개념의 수요가 많아 원룸 등 소형주택 또는 쉐어하우스가 유리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건축물이란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데 향후 도시가 형성되어 일반적인 형태의 구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경우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피스텔은 말할 것도 없고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도 원룸형 주택이 지나치게 많이 공급되어 이로 말미암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건축물이 출현할 정도로 소형 주택이 거의 포화상태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미야마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두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가변적인 평면 설계 예를 들자면 실내의 모든 벽체를 내립벽이 아닌 일부 벽을 조적조나 또는 가변벽 등으로 해서 구조적으로 향후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는데 건물이란 사회 변화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변성이 있어야 된다는 점도 각별히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사업성과 수익성 높은 상가주택을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사업성과 경제성이 최우선이다. 두 번째로는 확실한 시장 분석과 대지 분석. 세 번째로는 건축적인 관점도 중요하다. 네 번째로는 다양한 설계안과 사업성 경제성. 마지막 다섯 번째로 건축주의 의도와 사업성 경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단순하지 않지만 사실 건축처럼 많은 생각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해야 하는 일도 드물 것입니다. 그것은 건축이란 사람들의 특성과 생각 그리고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르고 주관성이 강한데다 특히 엄청난 자금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옷이나 구두를 사는 것처럼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니 사실 구두나 옷 같은 일상용품을 사는데도 백화점 등 가볼 수 있는 곳은 다 찾아다니면서 입어보고 신어보면서 선택을 하는데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자금이 소요되는 건축을 하는 데는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당연히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 고려하고 검토를 해야 하는데 혹시 이런 데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